어쩌면 사실 나는 엄청 끔찍한 존재가 아닐까 막연하게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다 다른 이들이 모르는 진짜 나는 너무 끔찍하고 보잘것 없어서 나도 모르는 나의 진짜 정체를 누군가가 알아낸다면 그 누구도 나를 사랑하지 않을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무서운 달밤 유리아님, 뭘 하고 계신가요? 아, 클레르! 서고를 잠시 둘러보고 있었어요 구원자님에 대해 좀더 이해하기 위해서 인간에 대한 문헌 기록을 열람하려고 해요 인간에 대한 기록... 그렇죠, 구원자님은 인간이니까 유리아님... 구원자님의 이번 전투에 못 따라가신 게 마음에 걸리시는 건가? <웃음> 여기 보세요, 클레르. 인간들에겐 초콜릿을 주면서 고백하는 날이 있었다고 하네요. 어... 이유가 뭘까요? 초콜릿이 달콤하니까 사랑이랑 닮았다고 생각한 걸까요? <웃음> 꽤 로맨틱하죠? 이번 사랑의 날엔 우리 정령들끼리도 한번 해볼까요? 유리아님, 즐거워 보이시는 모습에 안심했습니다만 무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구원자님 소환 이후로 잃은 것은 정말 전투력뿐인가요? 평소와 다름없이 헌신적으로 국물을 보시는 것이 걱정됩니다 늘 그래오셨다고는 하더라도 휴식을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에이, 괜찮아요 지금도 이렇게 독서나 하고 있는걸요? <웃음> 네, 걱정 끼치고 말았네요, 클레르 미안해요 그런 표정을 짓게 해드리고 싶었던 게 아닙니다만 항상 진심을 다해 절 위해주시는 거 알아요 고마워요 더 조심할게요 네 이런, 벌써 회의 시간이네요 그럼 이만 다녀올게요 기분 탓일까? 그렇게 말하고선 떠나시는 유리아님의 모습이 어쩐지 내게서 도망치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이건 유리아님이 보시던 책인가? 인간에 대한 책의 종류가 이렇게 많았다니 인간은 자아를 성찰하는 존재다 그 점이 인간을 인간으로 만든다 정령도 다를 것 없지 않나? 그럼 트로이카 금방의 성벽은 서포터 정령들의 도움을 받아서 결계를 재정비하기로 해요 아, 귀찮구만… 회의 안건이 왜 이렇게 많은 거야? 레베카, 성실하게 임해요. 몸이 약해진 유리아님도 진지하게 참여하시는데… 에휴… 유리아님이 너무 열심히 하니까 내가 멋있잖아요 <웃음> 참, 여러분은 저를 너무 과대평가해요 응? 음? 그게 뭔 말이래? 설마 내가 유리아님 칭찬하고 비위 맞추려고 이러겠어요? 그냥 사실 적시예요, 사실 적시 좀 쉬엄쉬엄하라고요 레베카의 일부 표현이 조금 경박하지만 저도 동의한답니다 유리안님, 좀 쉬세요 <웃음> 아니에요 오늘 구원자님과 매피의 탐험길에도 따라가지 못했는걸요 국무라도 열심히 해야죠 은근 <웃음> 고집있다니깐 <웃음> <웃음> 다들 다정해 다들 진심으로 나를 믿어주고 있어 그런데도 어째서일까요 저는 항상 이런 생각을 떨칠 수 없어요 나의 진실된 모습이 모조리 들킨다면 그동안 많은 분들이 나를 향해 주었던 많은 진심들은 나는 내 존재는 어쩌면